우리가 스물다섯 번째 이 스물다섯 번째 우리는 딥이다. 이것이 우리는 살풀이다. 그제?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유튜브에서 일부분은 좀 보고 이것이 살은 인행 살경과 인행 도경에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인행 살경과 인행 자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숫자인연법과 인행도경과 인행살경에 의해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결혼하다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살다 보게 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지. 저는 살이 끼 있다 고 하는 거지 그제. 살 끼다 소리 들었나? 그살 말고. 자이 살이 사람들이제는이 살이 끼가 있는 것이 많이 돼. 자이살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다. 살이에 어떻게? 죽일 살이다. 급살이다. 급살.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잘못 가게 되면 귀신인데 급살 맞으면 어떻게 되겠노? 바로 죽을 잖아그렇 아니면 내 진상 걸려고 엄마 너무 지푸든지. 그래서 여기서 살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죽일 살이다. 죽일 살. 그러면 내가 어, 죽을 수도 있는 데서 나는 비껴가는 방법을 우리는 해야 돼. 그럼 내가 비기갈라하면 어디 가야 되겠노? 어떻게 해야 되겠노? 뭐가 있어야 되고 비기 가겠노? 내가 자빠지면 어디 자빠져야 되겠노? 세면바닥에 자빠지면 어떻게 해? 다작을지고 있지. 그럼 자빠지면 어디 자빠져야 되겠어? 침대에... <웃음> 아, 케이크 위에서 자빠지라 했잖아. 예? 케이크. 케이크 위에. 케이크. 아, 우리 이만한 케이크에서 자빠지고 있으 <웃음> <이러면. 웃음> 자빠지도 그렇게 자빠져야되네 <웃음> 그건 안자치 비키고 그러면 우리는 뭐지 힘들지 내가 힘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겠노 아, 내 보고 죽으라 한 남편이 있으면 좋겠나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기인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기인이 어디에 어디 있겠나 아무 데나 기인이 있겠나 어, 기인이 막 아무 데나 가서 막쪼아먹 내가 기인이 되겠나? 아니요. 찾아가야지. 기인은 응. 내가 가는 길에 응. 있다는 거다. 그것이 어떻게 이 길로 내가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기인 하나도 없다는 거다. 내가 오로지 내 운명적으로 내 인연대로 여기로 가야만의 기인이 거기 있는 것이지 아무튼 기인이 어디 있노. 그래서 이는 독인과 이는 살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왔다는 이 공덕도 이런 것도 있어요. 공덕도 있고 이런 데 보면 살도 끼 있고 이렇게 등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가지고 여기서 비겨갈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풀게 되면 천부경에서 이것을 풀게 되면 인훈 인훈 인훈 도경이요말고 이런 게 아니고, 훈명. 네? 어, 그, 그, 그 속에 들어있는 훈명이다. 인훈명. 어, 이 속에 우리는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 이런, 이런, 이런 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살아가면서 이 살을 비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는 이런 기도병이 있어요. 이것이 살풀이하고 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게용그 기도명까지 공개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공개 안되있지 이거는 이거 내용만 틀면되 있고 그 기도명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 사이에 막 부딪힐 때는 그 기도로서 우리가 이살을 비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그기도님을 공개를 하려 했는데 결제가 안 돼가서 못한다. 그건 내가 더 5천원 받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행사하는 사람들 그거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 운명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비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런데 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거야. 저거는 뭐돈 많이 갖고 오도 괜찮은데 단 돈은 5천원이야. 5천원? 골 음. 골라 골라, 음 골라, 골라. <웃음>